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프리트맨 입니다 오늘 유튜브 한지 1년 됐어요 벌써 1년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27,900 만 이제 28,000명 정도 될거예요이 아, 영상은 찍게 되는 이유가 아,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돼서 행복한 1년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있는데 너무 힘든,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 예쁜남자 브리트맨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 무서워 보이나봐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많이 그래서 제가 많이 우, 웃으면서 하면서 어, 가족분들의 예쁜남자 브리트맨 이름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가는거예요 아, 유튜브도 하는 이유가 많은 유튜브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주는거 보면서 저도 꼭 잘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더줄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이, 이 영상은 처음 영상이에요 처음 영상이고 처음에는 그냥 저 유튜브 하면서 제일 힘든 먹방이 매운 먹방이었어요 우즈벡에서든 아예 매운거 안먹는데 여기 와서 먹방하다가 많이 먹어봤어요 매운 음식이 이렇게 먹으면서 울었고 햇불다 먹으면서 지금 보면서도 눈물이 나요. 정말 아이스크림 먹어도 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원칩 챌린지도 해봤는데 정말 맵고 어, 위까지쓰라리고 아팠어요. 하루 종일 못 잤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어, 지금은 한 조그만 산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큰 산까지 올라가는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은가 봐요 저 컴퓨터도 잘하지도 않고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아예 컴퓨터 못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할줄 알지만, 아, 지금 자막 많이 못 쓰고 있지만,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 일도 하면서 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자면서, 어, 편집해야 됐으니까,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때 자막도 써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고 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안녕